트라이서의 본명은 레나 옥스턴 신장 162cm에 26살의 영국 출신의 소녀입니다 레나는 오버워치의 실험 비행 프로그램에 투입된 최연소 참가자였습니다 당시 레나는 하일럿으로서 과감한 비행기술로 명성을 떨쳤던 소녀였죠 이 때문에 순간이동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인 슬립스트림의 실험 대상으로 선발됩니다 기뻐했던 순간도 잠시 그녀에겐 큰 불행이 닥쳐오는데, 처녀 비행에서 순간이동의 매트릭스의 오작동에 의해서 기체가 사라져 버렸고, 이 사건으로 인해 레나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수개월 후 불행인지 다행인지 레나는 다시 나타났지만, 당시의 사고로 인해서 그녀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었고, 또한 분자 구조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레나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 현재 시간과 분리된 상태에서 몇 시간 혹은 며칠간 사라지고 심지어 시간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물리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없어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병은 오버치 의료진과 과학자들조차 해결하지 못하던 중에 윈스턴이라는 과학자가 시간과 분리된 트레이서를 위해서 현재에 묶일 수 있는 시간 가속기를 레나 를 위해 개발하였고 덕분에 레나는 자신의 시간을 조종해 마음대로 속도를 높이거나 줄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생명의 은인인 윈스턴과 우정 깊은 관계로 거듭나게 되죠. 이렇게 새로운 시간 능력을 얻은 레나는 오버워치의 핵심 요원으로 거듭나 해체 이후로도 정의의 편에 서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밝고 활기찬 모험가입니다 트레이스의 원래 직업은 앞에서 말했듯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초기의 컨셉아트의 외형은 조종사에 가까웠지만 캐릭터를 다듬는 과정에서 간소화시켰다고 하네요 새킷의오른쪽팔에는한 문장과 계급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 RAF의 라운드를 변형한 것이고 계급장이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면 트레이서의 계급은 영국 공군 병장이라고 합니다 트레이서의 이름은 예광탄에서 차가 냈는데 예광탄의 영어 표기는 트레이서 에미니션인데 여기서 앞글자인 트레이서를 딴 것이라고 합니다 트레이서가 순간이동할 때에도 빛나는 자국이 남는 걸로 보아 일광탄을 비주얼 컨셉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알 사람들은 알겠지만 스리스의 팔뚝에 볼록 튀어나온 것은 권총집이라고 합니다. 슬이스는 영국식 영어의 방언을 사용하는데 영국의 방언에는 지역별로 잉글랜드 안에 북부엔 중부 남부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잉글랜드 남부 지역의 방언에는 코크니, 다문화 런던 영어, 에슈어리 남서부 농촌지방이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서가 사용하는 방어는 에슈어리어로털털한 느낌을 주고 있죠. 뭐이 발음을 귀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즉기 거슬려는 하 사람들로 반응이 갈리는 편이고 주로 노동자 계급들이 쓰던 방언이라털털하면서 저렴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더빙돈 목소리를 들어보면 특이한 억양을 사용하지 않는데 영어권이 아니고서야 이 특이한 방언을 재현하는 건 매우 힘들기 때문이죠 뭐... 굳이 한국식으로 재현하자면 와 해결사가 왔다 안카라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 같지만 트레이서는 4월 26일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영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캐릭터 중 가장 먼저 피규어로 발매된 영웅이죠 하지만 그 퀄리티가 사기 수준으로 안좋아 심각한 항의를 받았고 현재 수정한 정상적인 피규어가 배송되었다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한 유저가 트레이서에 뒤돌아 서있는 승리 포즈가 컨셉과는 상관없는 섹스 심볼이라면서 자세 수정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에 블리자드는 제의를 받아들였고 커뮤니티는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블리자드는 원래 트레이서에게 맞는 포즈가 아닌 것 같아서 이미 새로운 포즈를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변경된 포즈는 전 포즈보다 더 음... 음 <웃음> 굳이 말 안해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서의 대사를 살펴보면 가슴에 달린 시간 가속기도 종종 고장이 나는 듯한데 게임 중 다른 트레이서를 보면 꼭 시간 가속기가 오작동을 일으켰나? 라는 대사가 있고 트레일러에서도 중간에 트레이서의 시간 가속기가 고장나는 걸볼수 있죠. 아마도 시간 가속기는 스스로 위협을 감지하고 피하는 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트레이서 대신 몬타나가 죽었다. 트레이서 발랄한 말괄량이 소녀같은 이미지로 오버워치의 간판같은 캐릭터죠. 겉은 발랄하지만 속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니고 있고 현재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운의 캐릭터이죠. 시공의 폭풍에서도 만나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트레이스였고요. 다음 영웅은 누가 될까요?